한번 상황을 생각해보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혼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요? 자 그런데 어, 회사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조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로컬 저장소에서 프로젝트를 혼자서 진행하다가 백업을 위해서 원격 저장소를 만들고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컬에서 원격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 멤버가 왔다라는 것은 그분은 어디서 정보를 가져가야 될까요? 어디서 코드를 가져가야 될까요?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가면 되겠죠. 즉 새로 추가된 멤버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로컬 컴퓨터로 땡겨 와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클 l 한국어로는 복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복제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저장 내용을 자신의 로컬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현장감 있게 하려면 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대의 컴퓨터 안에 제가 두 개의 사용자가 있다고 간주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 이게 한 대의 컴퓨터가 아니라 두 대의 컴퓨터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장소의 이름은 뭔가요? 로컬 저장소 이름은 2고잉 언더바 오픈 오픈 튜토리얼스 언더바 i 고잉입니다 자, 제가 저의 로컬 컴퓨터에 원격 아 저장소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로컬 저장소를 하나 더 만들 건데 그 로컬 저장소의 이름은 구분하기 위해서 오픈 튜토리얼스 언더바 리체로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에 하나의 탭이 있는데요. 이렇게 북마크를 열고요. 여기서 어, add repository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저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자그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격 저장소를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로 복제, 클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론 네파지토리를 통해서 복제를 해 오시면 됩니다. 자 클론 네파지토리를 선택했어요. 자그 다음에 할건 뭐냐면 우리의 저장소, 원격 저장소로 이동해서 그 원격 저장소에 있는 어, clone URL이라는 이 주소를 복사합니다. 이 주소는 이 원격 저장소의 식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주소를 통해서 이 원격 저장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소스트리 로 돌아와서요. 방금 복사한 URL을 여기에다가 착 하고 붙여놓습니다자 그리고 어... destination p a s s 는 어, 여러분이 복제한 원격 저장소를 둘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의 경로를 지정하시면 되죠. 자, 얘를 클릭해서 자, 이건 필요 없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새로 만들기 오픈 튜토리얼스 언더바 리체 자저 리체라는 저 디렉토리에서 이 프로젝트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자 폴더 선택을 해서 이렇게 폴더를 선택했으면 클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클로닝 프롬 이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부의에 openTutorials u n d 리체 라고 하는 제가 방금 만든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즉, 이 앞에 있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클로닝해서 이 경로로 복제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클로즈 하고 여기 있는 리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 쇼 익스플로러를 선택하면 바로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체 라는 사람은 신규 멤버인데 이 신규 멤버가 클론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자신의 로컬 컴퓨터로 가져온 셈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탭이 생겼는데요. 이탭 하나는 이고잉이라는 사람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리체 라는 탭은 리첸하는 사람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간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짧게 끊고 다음 수업에서 이두 사람이 서로 작업을 주고받는 상황을 생각해보죠.